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디 주접입니다. 올해 과학부문 노벨상 소식이 전해지던 날 일본 열도는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거머쥔 데다 3년 연속 수상하는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부러운 쾌거였습니다. 게다가 화학상의 주인공은 박사도 교수도 아닌 평범한 회사원 신분으로 이 또한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모두 앞에서 12명, 과학 분야에서만 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의 저력은 과연 무엇인지, 이근행 이동희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9일, 공구 제작회사인 심아지 제작소는 기자들의 빗발치는 전화에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다나카 씨가 대체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회사 강당에는 급하게 기자회견이 준비되었습니다. 기자들 앞에 나타난 사람은 작업복 차림의 다나카 고이치 씨. 본인입니는 정말 난감하고 びっくりかなと 그날 이후 다나카 주임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한 평범한 셀러리맨의 노벨상 수상에 일본의 총리도 고무됐습니다. 이 뉴스다네. 과학 기3뭐기야じゃな か. 노벨상 발표가 2여일 지난 지금도 다나카 씨는 여전히 화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 어 아, 일본인 からそういう人が出てきたんですごいなって고思う し, 私の友達の周りとかでもこうやって 頑張っていけばなんか取る人も出てくるのかなって思います。すごい。やっぱ日本人で、同じ日本人で取ったからすごく嬉しくて。ああ、すごい。あの、京都市民としては、え、誇りに思ってますね。ただあの、今まで誰も知らない方でしたんであのノーベル賞取られたことに対してびっくりはしてますけど。<笑> 다나카 씨가 유명해지면서 그의 직장인 시마즈 제작소도 덩달아 고무됐습니다. 아, <웃음> 예. 아. 다나카 주임의 심지. 수상 발표 이후 시마즈 제작소의 주식은 80%나 폭등했습니다. 다나카 씨가 참석한다는 한 모임에 가보았습니다. 이 모임은 일본 의학협회에서 주최한 세계 임상학회 총회였습니다. 이 거의지 다나카 그러나 이날 행사의 주역은 단연 단나카 주임이었습니다. 노벨상 발표 이후 그는 각종 행사에서 초청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웃음> 연설이 끝나자 참석자들과 취재진들이 다나카 씨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일본 언론의 취재 열기는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와 관심이라기보다는 대중스타를 맞이하는 듯했습니다. <웃음> 시마지 제작소에서 다나카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내에 기술 자문 회의를 막 끝내고 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This is my business card. Can you speak j so. uh, a p a 역과 동행했다는 말에 한시름 놓는 다나카 씨. <웃음>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아, <웃음> その発表前はから比べまして今2キロ以上痩せてしまいました2キロはですねいああその際にで今はちを受た感ていんノーベルなんとかかんとかであなたが選ばれましたコングラチュレーションというふうに言ってああそうですかサンキューと言ってあと連絡方法は何とかまあとにかくそう言われた時きにノーベル か 네. 네. 현재 그의 직급은 여전히 말단 주임 네. 이사 대우이 연구소 소장 예정자니 말들은 무성하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연봉 800만 엔의 지극히 평범한 셀러리맨이었던 다나카 씨. 그래서 수상 소식은 그만큼 동료들에게 놀라운 일이었다고 합니까교다 <웃음> <웃음> <웃음> でま他分野の人例えばここの会社の中でも予想の人はええそんな人あるのっていうような話になりましたけれどもあの非常にその狭い範囲ですけれどもこの質量分析の世界では非常に評価が高いしあのもらうつの指には入るよっていう話は前からありました社内でねただノーベル賞もらわれるというようなあれはまだなかったように思いますというのは非常にびっくりしましたから。 본인도 굉장히 산골 출신으로 어릴 적 꿈이 기관사였다는 다나카 씨. 철도 청년이 아직 신칸센는에 수상 이후에는 신칸센이 아니면 일정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바쁜 몸이 되었지만 신칸센을 타 보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바나카 씨는 초등학교 시절 실습을 강조한 과학 선생님의 영향으로 과학도로 꿈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가정은 불우했습니다. 어머니가 생후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 장성 하기까지 숙모를 어머니로 알고 자라야 했고, 결혼도 늦어 부인 우유꼬 씨는 7년 전 맞선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노벨상 통보 당시 부인은 친정에 가 있던 상태. 노벨상 수상자 부부의 첫 대면을 보기 위해 언론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특출난 것 하나 없는 평범한 그의 인생이 오히려 다나가 신드롬을 더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도구東北で 시절, 전기공학을 전を했지만 그러나 ん등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英語の単位がね、あの、1 <목소리도> 単位足りなかったらしいんですよ。で、それはまあ、あの、そっちの前期の方の先生が決めて、え、で、あの、それでこう上にこうところに来ますんでね。単位のためにね、年を落とすってのはこれまずいですよね。教養部のね あのケアが足りなかったと。うん。 <웃음> 유급 덕에 남들보다 1년을 더 다닌 데다 졸업 후에는 전공을 살리기 위해 소니사에 입사 시험을 보았지만 그마저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するというのは当然なんですね。ところが私が受けた時もうすっかりてしまいまして、まあ、せっかく大学で習ったことももう完全にもう 시아즈 제작소 입사 시험에서도 한번 떨어졌지만 지도 교수의 강력한 추천 덕분에 입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나카 씨는 입사 이후 이 회사 중앙연구소에서 줄곧 일해왔습니다. 그가 노벨상을 받게 된 데는 이시마즈 제작소의 연구 중심의 기업 풍토도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다나카씨가 그동안 근무했던 연구실 바로 이 기계가 다나카씨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단백질 질량 분석기입니다 그가 분석기를 만든 것은 15년 전 단백질 등 생체 고분자를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한 그의 연구는 당시로서는 수요자가 없어 상품화하기 어려운 주제였다고 합니다 3年後5年後あるいはそれをもっと長い期間でその製品の元になるその画期的な技術を開発しようということでこの島津製作所の中に中央研究所というものをその当時ありましたでそこでまあ全く今のなんて言いますか製品とかの常識にとらわれずにやりなさいと 그가 이한 가지 연구에만 매달린 시간은 6년. 그러던 중 다나카시는 중대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단백질 파괴를 막기 위해 준비해두었던 코발트 분말과 그리세린 액체를 실수로 섞어버렸는데 이것이 뜻밖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間違ってその両方を混ぜてしまったんですね。本当にこれは初め混ぜるつもりなんか全くなかったんです。で、それを混ぜてしまってそれで混ぜたの失敗したと思って捨ててしまえば終わりだったんです。ところそれをもったいないと思って使ったという。で、それでような非常に大きな え、分子のものを壊さずに이론化でき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んです。田中氏は질의종류現象を알아な量分析機を낼 그 길이 열려 조기 암 검사 신약 개발 등 의료 분야 의 혁명적인 발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수법 とし서どんな手法を使っていいか分からなくてたまたま取った手法がうまくいったということはある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その結果が いかに大事であって自分が常日頃考えて追い求めていたそういう理想に近づける手段であることにすぐ気がついてでその研究を進めた田中さんは非常に立派だったと思いますですかそういう意味での研究志向こういったことができたらこのえ果たす役割は大きいということを常に意識していたその彼の姿勢というのはやっぱり非常に高く評価される 127년 전 창립돼 의료기기 등 각종 전문 기계를 제작하고 있는 시마즈사에는 바이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 3년간 적자에 시달리던 회사로서는 상당히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지난 10년간 불황에 시달려온 일본의 현실에서 다나카시와 시마즈사의 불가사의한 성공은 일본 언론에게도 큰 관심거리입니다. 일본의 기업은 경기 부용의 기획을 살펴보는 것이고, 지금 지목한 시마즈 시마주制作소는... 제작소 어 에, 카씨의あるとか、研究者の方であるとかそういったのを日本国が知りた 꿈은 평범했습니다. 승진을 하더라도 연구 현장에 과장이면 좋다는 다나카 씨. 그에게 다음 연구의 주제를 물어보았습니다. それはあの病気の診断ですねこのマルディに別に限らなくてもいいんですがいわゆる出動分析方法でその例えば血液一滴から例えば私は癌になりかかってる癌になってるんじゃなくてもしかあと数ヶ月したら癌が例えば x 線で見えるようになるそういうような状態で 네, 연구 업적도 훌륭하지만 그 소박한 꿈과 사람 됨이이 보는 사람을 하여금 흐뭇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혜 PD, 그런데 다나카씨를 노벨상 후보로 추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누가 다나카씨를 노벨상 후보에 추천했는지 일본 현지에서도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노벨상을 주관하는 스웨덴 왕립 아카데미가 50년 이내에는 선정 내막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이 부분은 상당 기간 궁금증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몇 년간 노벨 화학상 후보에 단백질을 주제로 하는 그 연구자들이 급증한 것을 궁금하게 여긴 스웨덴 왕립 아카데미가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이들 학자들의 학문적 성과에 단학가시의 질량 분석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단학가시를 선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수문 인재를 알아본 그 안목도 참 대단합니다. 이은행 p d 그렇다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고시바씨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 이번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고시바 씨는 이미 13년 동안 후보로 거론된 인물입니다. 그가 천체 물리학에 기여한 공로가 이미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나카 씨의 노벨상이 뜻밖의 선정이었다면 고시바 씨의 노벨상은 진작 받았어야 할 상이 뒤늦게 도착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 공동수상자로 결정된 고시바 마사토 시 도쿄대 명예교수. 일본 노벨상 열풍의 또 다른 주역입니다. 그런데 노 교수의 수상 일성이 뜻밖이었습니다. 수제들만 올수 있다는 도쿄대. 고시바 교수는 바로 이 도쿄대 출신이자 졸업 후에는 줄곧 이 학교 교수를 역임해온 일본 지성의 상징적인 존재였기에 갑작스런 꼴찌 고백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세상 로적표에해수생 학생들에게 수 학생들에게 점수학수학수 있을 학생에게 그래도 꼴찌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자 서랍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시바 교수가 꺼내든 것은 대학 성적 증명서. 양, 양, 가. 가면 낙제 점수 아니신지. 카 가는 어떤 정도의 분수인가요? 낙제에 신하에 쳤다고요. 동급생들 가운데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믿기지 않는데 어떻게 꼴등이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됐는지. 学校の成績がそれほど良くなくてもねがっかりすることないんだよ自分の能動的な能力をねもっと開発して自分から働きかけて物事をやるとそうするとね物理でもそうだけれども聞いたり人から学んだりするだけじゃなくてね自分が 계획때 정말로 미가 고시바 교수의 형편없는 성적에는 아픈 과거가 담겨 있습니다. 폐전후 아버지가 갑자기 실업자가 되는 바람에 가족의 생활비를 버느라 수업을 들을 겨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샤인 지샤가인인데 달리, 아르와 대학에 入って研究生活に入った時に大事なのはこの自分から働きかけて認識するというね、こ能動的能力だと僕は思うの。 고시바 교수의 물리학상 수상 이유는 우주에서 날아온 중성미자 즉 뉴트리노를 잡아냈기 때문입니다. 뉴트리노는 너무나 미세하고 빠른 소립자로서 무엇이든 통과해 물리학교에서는 유령과 같은 존재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태양이나 우주의 별이 폭발할 때 방출되는 수많은 뉴트리노들이 지구에도 날아올 것으로 추정됐지만 우주선이라 불리는 다른 소립자들도 무수히 날아왔기 때문에 이를 포착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시바 교수는 카미오 칸데라는 특수 장치를 고안해 이를 산속 깊은 지하에 설치해 아무도 입증하지 못한 우주 뉴트론을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노 <목소리도> 카메오관ではですね非常に稀な現象を観測するものですからあの他の放射線をなるべく避けたいそういうことで一番あの問題になる放射線が宇宙線と言って宇宙から降ってくるものですが それはあの岩があると遮蔽される。だから深いところに行けばいくほどそのノイズが減る。そのために深いと思ったんですけどね。神岡が位置곳은 기후현 에 있는 카미오카 라는 산골 마을. 카미오칸데란 카미오카 핵 붕괴 실험의 약자입니다. 고시바 교수가 카미오칸데를 설치한 것은 1983년 버려진 폐광이었던 이곳을 손질해 지하 천미터 지점에 거대한 실험실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예요 우리가 있는 데가? 기있지산 여기 라어라 여기 있어요. 여기 요 여기 요기요기기 침침한 통로를 따라 처음 도착한 곳은 연구실. 온도와 습도, 통풍이 자동 조절되는 이곳에는 첨단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카미오칸데에서 보내오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곳입니다. 연구실로부터 100여 미터를 따라 들어가자 땅속 우주 망원경으로 불리우는 슈퍼 카미오칸데가 마침내 거대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체 무엇이 뉴트리노를 잡아냈던 것일까. 지름 39m, 높이가 41m인 이 거대한 수조에는 약 5만 톤의 물이 들어찬다고 합니다. 또 사방 벽에는 1만 2천 개의 광전자 증배관이 빼곡히 박혀 있었습니다. 고시바 교수가 이 카미오칸대를 구상한 것은 약 40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목소리> そういう状況になったときに上からは宇宙船が降ってくることは分かってるんだから上を見ないでね下を見るようになんて話ね 이득이 생기는 일도 아니었고 또 무엇을 발견한다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시바 교수는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それ 고시바 는え、何かやろうと思った時にはですね例えば予算がまだ見通しが立たなくても、進めてしまうと。科学の研究っていうのは ,あの 마침내 거 대한 수조가 완성되었습니다. 뉴트리노는 물속에서 전자와 충돌하면서 빛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빛을 잡아낼 센서, 즉 광전자 증배관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개발된 최대의 광전자 증배관은 지름이 20cm, 고시바 교수는 지름이 50cm는 되어야 우주 뉴트리노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その 50cm의 ん이 너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절을 하러 왔던 제작사 사장은 도리어 고시바 교수에게 붙들려 4시간이 넘는 고문과 같은 설득을 들어야 했고, 결국 지름 50cm의 광전자 증배관을 개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오시바 교수의 뚝심이 다시 한번 발동된 셈입니다. 마침내 광전자 증배관이 개발되었고 카미오칸대에 설치되었습니다. 물을 가득 채우고 나자 카미오칸대는 마치 거대한 생명체처럼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언제 날아올지 모를 먹이, 즉 우주 뉴트리노를 기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1987년, 17만 광년 전에 폭발한 마젤란 성운이 내쏜 빛이 지구에서 관측되었습니다. 이론대로라면 카미오칸데는 마젤란 성운에서 온 뉴트리노를 잡아냈어야 했습니다. マジラン大マジェラン星雲で超新星が爆発したっていう通知を受けてねで、すぐ上岡に電話してねその時のテープをすぐ支給便でここの東大まで送れと電話で言いつけてで、届いたら解析しろよと若い人たちに言ってあの、 僕は이즈에遊びに行きまた月曜日に帰ってきたら中畑っていう今助教授になってるけど <웃음> それが持ってきて先生ありましたって持ってきた. 준비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행운이었습니다. 1 7만고年前에起こった超新星爆発が 17만年かかってニュートンが飛んできたわけですけど それが到達したのが2月23日です. の 1987年 でそれがまああの小芝先生の今回のノーベル賞の受賞の理由にな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新しくですねニュートリノという素粒子を使って宇宙を見る目を開いた先生受賞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受賞にあたって一言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どれか決まりきて嬉しいしか言いようがないですよね<笑><笑> <どうしてね。笑> <笑> 연구 외에는 어린 손주들을 보는 게 낙이라는 고시바 교수. 아 아이스크림 같은 게 뜨는 머리. 아 좋을까. 서로 있다 그. 응. 아짠. 손주들보다 더욱 천진난 만한 노 교수. 사람들은 고시바 교수의 이 순수함이 과학자의 고집으로 연결되어 대발견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땅 속에서 우주를 관측한 뉴트리노 천체물리학의 산실이 된. 도쿄대 이학부 일오관. 세상 사람들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당사자인 고시바 교수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과학자들의 평생 소원이라는 노벨상까지 받은 마당에 또 무엇을 연구하는 것일까? 지금도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저도 <웃음> 비밀. 비밀. 비밀. <웃음> 정말이신지 정말 비밀이신지 아니면? 저는本当に 비밀이 날수 그래요. 나이죠. 두 자가 이거죠. 네, 노 교수께서 아직도 비밀로 해야 할 연구가 있나 본데 참 노벨상야말로 이 오랜 투자와 연구자의 끈기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건 엠피디. 그렇다면 일본 과학의 이러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 <웃음> 전문가들은 너나 없이 일본이 수십 년간 기초과학에 투자한 정상이 이제 막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환희의 절정에서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과학의 현재와 고민을 들어보았습니다. 노벨상은 과학 붐을 불러일으킵니다. 긴급히 마련된 노벨상 수상자전에 어린이들이 몰렸습니다. 이들은 각광받는 수상자들을 보며 가슴에 노벨상에 대한 꿈을 키워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는 12명, 그중 9명이 과학상 수상자였습니다. 노벨 주쇼의 뉴스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놀自分として신은将来 노벨상 수상자를 받으려고 하셨습니까?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自分ももしかするとちゃんと評価されるノーベル賞ってすごいなともしかすると自分もやってることももしかするとノーベル賞とこう絡めることができるんじゃないかって思われた方も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과학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은、 비단 이번 노벨상 때문만은 아닙니다。5년 전 문을 연、東京・平安・お台場 소재 과학 미래관。 평일인데도 전시장은 수많은 관람객들로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인공지능 로봇 앞에서 넋을 놓고 있습니다. 실험 실습도 할수 있습니다. 직접 조립하고 해체하는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과학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やっぱり 興味를 てもらいう이と思うんです 興味를 それはやっぱり触れるあるいその体験的にその もの를 んでいくてます そういうことが必要だろうと思うんですね.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은 어른들일수록 더욱 진지합니다. 일본에서는 과학 기술이 골치 아픈 존재가 아니라 즐거움이자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 だからそういうものを見てくるとね、もう世の中、楽しくしょうがないですよね。宇宙何から発生したかというとね、ビッグバンから発生したでしょ。ビッグバンの時代って何もなかったわけですよ。真空の未来から始まってね、それでビッグバンが起こって、最初は光しかなかったんですよね。の光しか存在しえなかったわけですねで温度がだんだん下がってくるとそこでいろんなスルーシューができてきの 우주선에 있는 화장실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이 노인은 자원봉사자입니다. <웃음> こういうことですねもともと科学やあのいわゆる技術屋なんです私もはいあの出身はですねあの飛行機飛行機を作る会社におりましたのでもともとは技術屋なんですがねあのそれも定年退職しましてで去年からですねここであのボランティアをしていますあのそういう環境で少なくとも科学の環境で仕事ができればいいなと一生ねということでボランティアをしていますあの、 일본에서 과학 인구의 넓은 저변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 이미 이 같은 잡지를 소화할 독자층이 형성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현재 일본의 과잡지 독자층은 70만 명에 이른다고 합을니다 유가와 히데키, 일본의 부지산과 같은 존재. 원폭으로 놀란 가슴과 일본으로서는 굴욕적인 항복, 그리고 폐허만 남았던 폐전 직후. 1949년 유가와의 노벨상 수상은 이 모든 상처를 보상해준 쾌거였습니다. 유가와 선생은 다다 선생은 뭐 이나 있네요. 니 네, 소유 유기기 네, 소유 유기죠 네, 소유 유기기 네, 소유 유기기 네, 소유 네, 소유 유기기 の島国でも貧し 과학자 를 넘어 온 국민의 스승으로 추앙받는 유카와 히데키. 과학자 를 우대하고 존경하는 일본의 풍토 또한 유가와 히데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웬만하면 기초 과학 연구소를 하나씩 운영해온 기업은 과학자들의 실질적인 후원자였습니다. 플랭크입니다. 고레나 플랭크입니다. 피라치 연구소에 토노무라 씨는 유력한 노벨상 후보입니다. 물리학계의 오랜 숙제였던 아하라노프범 효과를 실증함으로써 노벨상의 직전 단계라는 벤자민 플랭크린상 등 유력한 상을 잇따라 수상했습니다. うんどうやって証明したかったこの大学の前身企業を撤去決ま四部るはとあの僕は東大の物理理学物理っていうのはですね当時は当時今でもそうかもしれませんがあのすごく優秀な人頭のいい人いっぱいいたんですですからま今でもですねあの物性系の所長とかいろんなあの偉い職についてる方々みんないるんですがあすごく頭が良くて数学なんかが非常にまよく 기타치는 <목소리> 토노무라 씨에게 현미경 개발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토노무라 씨는 현미경으로 본 전자의 세계에 매료되어 번업을 제치고 엉뚱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기타치한테 전시기 무기 에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당시 물리의계에みたいなこいな勝手なことできませんから。まあ、年経ってですね、少し発言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から少しずつやらしてもに隠れてやらしてもらって。それからあの、는 전자선이 전장이나 자장이 아닌 것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이른바 아런호프음 효과가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논쟁이 벌어졌는데 토노무라 씨도 이 논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증하기 위해 고성능 현미경을 개발하기로 작심했습니다. 토노무라 씨는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바늘 끝으로 전자를 쏘는 초고성능 전자현미경을 개발해 아로노음 효과를 사진으로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노무라 씨가 개발한 전자현미경. 세界に1個しかないねスケ미경 j s い、イヘンミギョンのケバルのトノムラ氏のノベルさん。ほぼ。かじころん작じまんじょうじゃく、じょうじゃく。현미ん五百億円をふざんへいさい、ヘンミギョン。い、ヘンミギョン。い、ヘンミギョン。い、ヘンミギョン。い、ヘンミギョン。い、ヘンミギョン。いヘンミギョ そういうものをやらせてくれたあの基礎科学はあの各個人のですねあの興味自然に対するまたあのなて言うんでしょうあらゆる現象に対する興味から始まるわけですがしたがって当面はあの人類の役には立たないただ自然現象の解明に入るわけですが いずれはそれは役に立つという風な長で見る必要が絶対あると思います9 0년대 90年代。 가 붕괴되고 1 0여 년간 0기 불황이 계속되자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었습니다 90年代。90年代。90年代。90年代。90年代。90年代。90年代。9 0年て でもやっぱノーベル賞、ま、これから出るかもしれませんけどね、でもっと大事なことはお金にならないんですよ。どれもこれも。で、企業がお金にならないことに対してそんなにお金を入れていいかいうことやっぱり株主、時代の経営の流れですね。そういう経営の流れの中でやはり問題視されたんですね。 위기감은 과학의 연구 풍토를 바어 놓았습니다. 일본 기초 과학의 메카 중 하나인 교토 대학 노벨상 수상자를 다섯 이이 배출한 한입입다다교토 t has a manina p e t 한 o n g o s h i m i 이곳 센터에서는 미츠비시 등 다섯 개의 기업으로부터 각각 5천만 원의 연구비를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리토 씨는 미츠비시 화학에서 이 대학에 파견한 직원입니다. 연구가 당초의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연구 결과가 상품화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다나카의 모교인 도しく대에서는 기업체 연구원들이 아예 학교 연구실そういう 옮겼습니다. 반도체를 연구하는 이곳 연구원의 절반이 기업체 연구원들입니다. 아이디어와 연구 성과를 기업이 갖는 대신 기업은 학교의 연구 비용을 담당합니다. 기十三個十四個十個十個十一個十二個十三個一緒に研究をしておりますがそれぞれの企業で実十開発された技術というのはもちろんその企業の利益となりますしあるいは え、ま、大学の方としましては、そういった企業から研究費と委託研究という形で研究費をいいてお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形に今後のさらなる研究というところで、そういったものは使っていってる 지난해 2차5개年 과학 기술 기본 계획 을 시작했습니다. 과학 부분에만 우리나라 예산의 2배 가량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前ですね、前の5 年間の第1期の 과학 기술 기본 계획 で은 17兆円 と 유수てるんですけども、さらに発展を図るということで今度の学技術基本計画では 24兆円 の投資を行っていくと。なかなか今経済状況厳しいんでですね、え、なこの達成ということに向けて相当努力をしないといけないわけですけども。 50년 간 3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나노, 바이오, IT, 반경 등네 가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분야의 연구소에는 막대한 지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예상밖이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ですねこのデータ生産の方だけにしか予算をつけてくれない新しいことをやる方にはですねなかなかつけてくれない。 일본의 ちゃんとわかってないんであってセンターそんなにノが出るとは思ってません 네, 일본 노벨상의 비결이 몇몇 뛰어난 연구자들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뿌리푼 과학 문화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근행 PD, 그런데 정작 그 중점 육성 대상인 바이오 산업 현장의 소장이 비관적인 견해를 밝힌 이유는 뭡니까? 예, 노벨 과학상은 단지 상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의 총체적인 역량과 국가 경쟁력의 반영입니다. 기초 과학의 뿌리를 튼튼히 하지 않고 당장 이득이 된다고 응용 과학에만 치중하면 언젠가는 밑천이 바닥난다는 위기감의 반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동현 PD. 이 우리도 이제 노벨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좀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일본과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미 70년대부터 기초과학의 육성을 위해서 투자를 해왔습니다. 일본이 30년 전에 하고 있던 고민을 지금 막 시작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카미오한 대와 비슷한 용도의 실험실이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한전의 도움으로 마련한 공간입니다. 일본의 카미오한 대와 비슷한 구조. 그러나 시설은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이 일본 카미오칸데의 거대한 수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립자 검색 장치입니다. 시설을 찾는 그런 검출기가 되는데요. 아, 그러면 네, 네. 이게 검출기면 이게 지금 이 안에 이러지 않은 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면 전용으로 지하 실험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내는 거가 현재 여건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뭐 그런 건 i n k I do not know. I think I do not know. I think I do not know. I think I do not know. I think I d 다 not 제 n o w I 은 o not know. I do 시설하고 비교해가지고 엄청나게 어그 아마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설을 하나하나 그 안에 뭐 들어가서 우리가 조금만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그게 다 예산인데 그런 거할때마다 맨날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업자들하고 깍 깍둔하고 맨날 돈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뭐 연구하는데 뭐 물리 공부할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웃음> 업자들한테 돈깎으라고그 일하는 시간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을 운영하는 것은 이마저 포기하면 우리나라의 고에너지 분야는 싹조차 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하는 실험이 필요한 거지. 저희들이 뭐외국에 좋은 시설에 가서 물론 실험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했을 적에 그것이 우리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뭐 실험을 하시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쪽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실험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우리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새로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시설이 필요한 거죠. 대학 내 연구시설도 초라합니다. 기초과학 분야에서 기업의 협찬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서울대의 김수봉 교수팀은 연구시설이 있는 일본과 공동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교수는 고시바 교수와 뉴토리노 발견을 공동연구했지만 노벨상은 고시바 교수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어, 이번에도 어, 그러니까 우리 고시바 교수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누군가 내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너도 거기서 박사 논문 연구를 했고 그런 일을 했는데 너는 왜 받지 못하느냐. 그 고시바 교수가 노벨상을 받은 것은 그 검출기가 일본에서 지워졌고 그 다음에 그 검출기가 짙도록 그 정부에서 투자를 했고. 마리공동연구지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아이디어고 받는 것은 시설물 사용에 그치기 일수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여기 고에너지 연구소에서 중승미자 빔을 가소시켜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지금 여기 실험실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속기 연구소가 한국에 있다면 우주선을 사용 안 하고 그 실험을 할수 있을 텐데. 정부의 과학 분야 예산 5조 원중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는 19%, 그러니까 1조 원입니다. 이것은 과학 예산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총과학술 투자에 약한 4분의 3을 민간이 하고 있고 나머지 한 4분의 1 정도를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1조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초과학에 투자하는 돈이 앞으로 이것을 2006년까지 한 25% 수준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규모가 워낙 작가 획기적인 개선은 힘들어 보입니다. 더큰 문제는 학생들이 과학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제 학생이 8명이 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명이 어, 그 고시 공부를 하러 나갔습니다. 둘다한 친구는... 어, 미국 어, 페르미 연구소에 가서 일년 동안 연구를 하다가 왔었고요. 그 다음 어, 일본에 또 다른 학생 일본에 가서 일년 동안 연구를 하다가 들어왔는데 어, 결국은 바로 저기 사일 풍토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는 어, 고시 공부를 하러 어, 나가게 된 거거든요. 요구서, 남아있는 학생들의 고민도 요구를 떠난 요구를 학생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많았고, 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공기를 다 해피하는... 이군요. 그래서 기초가 우리 지금 튼튼해야 하는데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학생들 나름대로도 지금 이공계를 택하고 싶어도 지금 전국차에 지원을 안 되기 때문에 좀 학생들한테도 약간 헷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은 워낙 힘들고요.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게아주 어려운 일인데 근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뭐가 남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더 쉬운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당연히 해보게 되겠죠. 일본 과학자들의 노벨상 수상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 0일 열린 노벨상 수상자 초청 강연에는 많은 청중들이 모여 노벨상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습니다. 금옥 그 같은 충고도 기초과학 홀드에 대한 불안감을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강연을 마친 이들에게 한국 과학의 살길을 물어보았습니다. What really is important is for you young people to discover what excites you, what appeals to you uh, as i s t n 네 요즘 우리 사회는 과학자나 기술자를 우대하기는커녕 이공계가 홀대받는 풍토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만 높지 대책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미래는 기술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나라 살림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이젠 우리도 긴 안목에서 무엇보다도 아끼지 말아야 할게 과학기술 연구의 지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벨 과학상 이웃나라와 비교해서 한탄하고 부러워만 해서야 어디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피디수업 여기서 마칩니다.